<웃음> 보자자 아, 뭐야 히드라 찐따잖아. 그렇지! 너 죽었는데? 몇 딜이야? 나38딜 처음 <웃음> 넣 이거 할만할 것 같은데, 오히려. 악마라. 30. 하하. <웃음> 과연. 아, 잠깐만, 잠깐만. 아, 이거 안 좋은데. 오! 오! 오! 오! 좋은데? 내가 너는 일을 다했어 지금, 지나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이금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지금, 잡았다, 이거.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두발 나오는 거 너무 싫은데. 한... 아, 저 뭐야, 얘? 오, 이걸 카드가 있구나. 뭐야, 얘? 어, 와. 아, 그래도 하나 잡았어. 와, 아, 연병 연경지랄 뭐. 저거 뭐지? 아, 거북한데, 좀. 이걸? 이걸? 아, 좀 거북한데. 아, 왜! 오! 아 그래도 이쪽도 환상의 치키타카를 했는데 어 <웃음> 와! <웃음> 아개 좋다. 무리한 어미 인프라 카드가 나 쓸래 다음에. 야, 잘한다. 순서대로만 싸우면 이론상 최강이야. 맵에 100% 지는 건가? 다음에 만나겠지. 아. <웃음> 아 <안다> <웃음> 어, 이거 잘 푸시는데 진짜? 어, 지금 훔쳐오는게 되게 좀그러네요 다른 사람의 것에 탐을 내지 않는거죠 어. 내걸로만 아니... 하겠다 쓰자 말이 <웃음> 돼 이게? 그거는 기분 좋을 때 미쳤나가 아니고 기분 나빴을 때안 나왔을 때뭐 거의 야발 나왔어요 이거 여기 한 야발 갑자기 더에 오고 훈련 오 오. 아 <웃음> <hac divisions> <Position> <choses> 이게 기적이다. 아, 봐 진짜 야. 말도 안 된다. 이거 진짜 말도 안 된다. 뭐한뭐한 너무 좋은, 좋은 이거 게임이다. 진짜 뭐 말도 안, 안 된다. 뭐한테 뭐한테? 아니. 아니 이게 말이 돼? 단점이야? 이거 말이 돼? 이거 어, 이거 뭔데? 말이 돼? 아니. 얘 미쳤다고. 왜 미쳤는데? 뭐 뭔데? 이거 말이야, 진짜? 아니, 필드가 4개에서 7개가 됐는데요? 아니, 이게 조물주야 4개. 만들어. <웃음> 역대급 자기라고 뭐 얼마나 사기질리 그래 불안하게 아니!! <웃음> 개체가 네개인데 일곱 개가 됐어요 <웃음> 이거 이거 먼저 내고 가 이거 먼저 내고 가자자자 자, 자, 종수야 침착해 야 나오기 시작했어 나오기 시작했어 자 먼저 내고 팔고 요고 내고 영능의 이거 어때 좋지 하나. 자그 다음에 하나 더 팔고 영능에 요구 할거야 요걸 팔자 자 그리고 영능에 콩콩이 콩콩! 오시이오시이야 됐어 제루스 찐스 제끼라오 찐스 야 제루스 찐스까지 야 뒤졌어 이것이 대깨콩이다 야 어디 덤벼봐 어디 덤벼봐 콩콩이 하나만 더 나와봐 오시이오시인데 그렇지 원0 0레드 퍼센트. 아 좋다. 어 상대도 이거 뽑아놓고 아나좀 쎄졌다 하고 흐뭇하 있었을 텐데 알고 보니까 우리 콩콩이가 있었음. 어잘 싸워. 어개못 아, 싸워. 지는 거아냐야아 이거 지겠는데? 콩 콩콩 콩콩 콩콩콩콩콩콩 콩콩콩콩 g Kong, k o n 이 Kong Kong k o 아 g Kong 게 o n g Kong Kong Kong k 아 칼렛 그냥 42로 쓰는 거야 스텟 얘로 가겠다 그게 아니라 그냥 스텟으로 쓰는 거야 스텟으로 그냥 <웃음> 결정할 때 쓰는 게나을것 같은데, 와 여기도 5 5로있다라고 내가 이거 뭐야? 어, 죽지만면 돼? 죽지 않으면 돼? 죽지 않으면 돼? 와씨 뭐야 오시1시와 씨. 어! 이기랑이 오십 프로? 이기랑이 오십 프 아 이거 진짜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천보 지금 오바한다 진짜 계속 가서이 가리고 있는 거아 아니 천보를 저렇게 교환하면 어떡해아 띵띠 아, 영정이. 영이주게 맞는다. 세게 죽겠다. 게죽겠